어, 날짜 형식을 보시면 이걸 쓰실 때 반드시 규칙을 지켜서 쓰셔야 되는데 82 빼기 6 빼기 20 이라고 적으시면 되죠 그러면 날짜가 되는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쓰시면 날짜는 날짜인데 1982 06 20 이라고 쓰면 이것도 날짜는 날짜입니다 근데 어떤 날짜냐면 홈 탭에서 표시 형식에 보시면 간단한 날짜라고 있습니다 클릭하시면 이제 얘가 날짜를 표기하는데 표시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날짜인 거죠 그래서 어, 1982년 6월 22일도 숫자로 표시하면 3만 124라는 숫자값을 가집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1982 1월 1일이 숫자 값으로는 1이라는 숫자를 가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 2 3 4 라는 값을 주고 이거를 날짜 형식으로 바꾸면 1990년 1월 1일 1월 2일에서 1900년 1월 1일부터 하루씩 더해지는 날짜가 됩니다 그래서 3만 124는 1900년 1월 1일부터 떨어진 날짜 수가 되겠죠. 그래서 1982년 6월 22일은 날짜로 따지면 3만 며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써도 날짜는 날짜인데 뭐 엄청나게 큰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엑셀에서 표시할 수 없을 만큼 큰 날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입력하실 때 반드시 날짜 형식으로 그냥 82-6-22로 적어서 문제를 푸시는게 좋겠습니다 셀서식으로 변경해서 하시면 날짜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인식이 아예 되지를 않습니다